아, 오늘은 117문이죠. 우리 같이 117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같이요.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 119문이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음, 그, 어, 문이죠. 어, 119문 앞에 음, 118문, 117문, 116문이 있어요. 그죠? 어, 주기도문을 앞서서 배우기 전에 이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왜 해야 되나 why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how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되나 what 이세 가지가 116문에서는 기도의 필요성인 기도를 왜 해야 되나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17문 오늘 117문은 어, 기도의 태도와 방식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를 다루고 있고 이제 118문에서는 무엇을 구해야 되나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어, 하이델베르크가 다루어주면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 어, 제자들이 예,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116, 117, 118문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지난 시간 116문에서 어, 우리가 기도를 그리스도인은 왜 해야 되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기억이 좀 나세요? 음, 물론 예, 제가 이제 말을 해야겠죠 음. 어, 첫째, 두 가지였어요 첫째, 감사드리기 위해서 어,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된다 였습니다 어, 예. 이 감사 때문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감사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그리스도인 이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두고 환란을 고난을 시련을 역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환란 속에서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감사로 받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세요. 네. 환란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세요. 그 다루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몰라요. 앞뒤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뭐예요? 감사드리기, 드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은혜와 성신,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예요. 구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이것을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꼭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117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를세 가지로 첫째 둘째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첫째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첫째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요.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자두 번째, 둘째 다시요 시작.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겸손하게를 기억하세요. 둘째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자 셋째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마음을 닿아요 어,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가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 이게 마음이 예,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와 있지 않는 그리고 어, 사람의 계명만 율법을 그 조문으로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것을 멸시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셔요 마음이 없는 껍데기,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것 마음이 없는 것, 형식적인 것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멸시와 모욕감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편 51편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찢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데요. 어, 로마서 8장을 또 우리 가봅시다 함께 읽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음, 우리가 마음을 내게 다오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잠원 23장에서 그러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어렵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독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기도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 고린전 14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기 나의 영, 이게 성령 아닙니다. 나의 영이라고 말하죠.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니라. 여러분 어, 이 고린도연서 14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방언에 대한 기도를 다뤄요. 근데 이 방언에 대한 기도는 그 자기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자기 유익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 말씀에 가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 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 기도가 이렇게 그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그 정확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도 않는 뭔 말인지도 모르는 마음이 가 있지 않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뭐 천사의 언어고 그러니까 마귀가 못 뺏어가니까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기도는요 어, 1만 마디 방언보다 다섯 마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의 탄식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기도예요. 이게 성도의 유익입니다. 이게 우리의 해야 할 마땅한 기도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억지로 아멘 시켜야 되는데, 아멘? 음. 여러분, 에, 그, 마음 없는 형식적인 기도. 그 마음이 없는 기도. 이거 우리 안에서 멈춰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어거스틴이 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자신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주여 내게 순결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어때요? 그 속에 마음이 있나요?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거룩을 원하고 있나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게 순결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형식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버리고 끊어내고 죄와 돌아서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안 하겠습니다. 마, 마음을 거기다 딱 둬야 되는데 싫은 거는 알겠어. 아 이거 이거 나쁜 거는 알겠어. 그런데 이것에 대한 좋은 거 즐기는 마음은 못 버리겠어. 마음 없는 신앙인 거죠. 잘못된 겁니다. 오늘 117문 첫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마음을 다하여. 어, 그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세 가지를 좀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해요. 어, 말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라는 뜻이 뭔, 뭔 말일까요? 이 말은 이 소리예요. 어, 너의 자기 상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 수 없어요. 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그딱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고 말씀과 붙어 있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 마음을 다하여 하는 기도의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이게 마음을 다하는 기도예요 잠원 28장 9절에 가보면 사, 없어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지 않고 또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증하다. 말씀이 기도와 같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내려와서 내 의지와 뜻대로 바꿔내겠습니다 그런 그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좌 흔들어서 하나님 어지럽게 해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마음을 닿아요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드, 드, 들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이라고 돼 있죠 보세요 유일하신 참하나님에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러면 아!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 이단이에요 뭐가 이단이냐면 어, 성부에게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있어요 소시니안주의와 유니테리안주의자들이에요 이들 이단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만 기도할 수 있고 왜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만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던 소시니안 유니테리안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이단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게는 기도할 수 없다. 이단이에요.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 이게 진짜, 그럼 뭐야?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속에 성자와 성령이 이 안에 같이 우리의 기도 속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할때 사실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구속과 그의 공로와 그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기도자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도우시는 그 믿음을 일으키시며 믿음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지어져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단일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걸 인정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약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의 파워와 예배의 영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 안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불렀다. 그냥 정말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렀다. 그것을 이 지상에서 맛보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 천상의 예배를 이 지상에서 경험케 하는 것이 주일날 주께서 찾아오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 속에 들어가는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우리의 대상이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시다 이 감격 속에 빠져야 되는데 기도도 이삼위 하나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냥 늘 성부만 생각하는 성자에게는 기도할 수 없다 아리우스주의 그래 생각하세요 아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참하나님. 유일하신 참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에요. 성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유일하신 참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다음 볼까요. 예, 그리고 그가,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아...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 이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구하라 명하신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대체 하나님이... 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요한일서 5장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그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무슨 확신이고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라 명하신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도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데피니션 내리시고 신앙을 하세요 아 하나님의 뜻 때로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그뜻 그뜻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라 하는 거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쓰려고 구한 거래요 받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원과 자기 뜻이 버리지 않은 거죠. 그게 정욕이에요. 그거 받, 받지 못한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니야. 음, 우리 하나님은 마음씨가 참 넓으셔서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내 뜻은 또 가엽이 여겨서서 내 뜻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에, 하나님의 뜻이 에, 이렇게 바뀌어져서 내 뜻을 만족해 주실 거야. 없어요. 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구하라 명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어, 응답되어지는 것은 마귀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삶 속에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 정욕이고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 내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 음, 여러분이 에,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종교성을 갖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또뭐 저와 같이 목회를 하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 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비즈니스 사업체가 되려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뭐 하든 그런데 뭐가 자기 뜻이고 뭐가 하나님 뜻이냐. 우리 우주처럼 하나님 결혼을 뭐가 자기 뜻의 결혼이고 하나님 뜻의 결혼이냐. 뭐냐. 예, 나를 증명해보고 싶은 것에서 나오는 음, 종교적 열심 예, 그 모든 것 거룩이라고 포장된 모든 것도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것은 다내 뜻이에요 야심이죠 야심 강래성 목사가 예, 개혁교회를 한번 정말 예, 미주에서 정말 한번 개혁교회를 반듯하게 해서 내 이름 석자를 한번 <웃음> 예,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이게 내 뜻이죠 그런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좋잖아요 뭐 정말 개혁신앙이 다져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담대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동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부터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망하여도 개혁진앙, 개혁교회 하다가 망하여도 하나님이 드러나서 망하면 하나님 뜻이죠. 넷. 뜻을 세우기 위하여 막해서 되면, 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인데 나 개인한테는 내 뜻이에요. 내 뜻으로 구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게 아니죠.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웃음> 여러분 그 동기가 어 분명하게 올바로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오늘 117문에서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내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방언같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를 세우는 유익 이게 마음을 다여하는 하 기도예요 성령이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마음속 마음을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핏땀 흘리는 기도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서 하나님께로 잇닿게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말씀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대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바로 마음에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첫째 했네 자두 번째 둘째 둘째 한번 볼까요 둘째는 뭐였죠 둘째 뭘 기억하라고 했죠 겸손하게 여기 보세요 둘째를 한번 보세요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하나님의 어미 앞에 코람대오죠 겸손히 구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하이델베르크나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과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상대적 낮춤입니다. 기독교 지금 에, 가 말하는 코람데오 하는 이 겸손은 뭐예요? 예, 절대적 낮춤이에요. 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실상을 예, 뼈저리게 보는 거예요. 적당히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된 실상을 뼛속 깊이 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능력을 알라는 뜻이었어요 칼비는 자기를 안다라는 말은 자기의 죄와 비참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과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뭐예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너 자신이 그렇게 다른 상대한테 낮춤을 예의를 갖추지만 너의 능력은 굉장하야 자부심을 가져 어? 자존감을 놓치지 마 그러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세상의 겸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나를 안다. 뭐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자신의 참된 존재인식. 나는 죄요. 비참 그 자체다. 여러분, 이게, 이게 만난 사람이 겸손인 거예요. 자신의 죄된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표적하면 왜 표적하냐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표적 설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 표적하는데 표적의 당사자는 그 말을 자기로 표적으로 못 들어요 근데 전혀 제가 마음속에 표적이 또 없는 분이 그 표적 받고 나가요 <웃음> 참 신기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표적이 표적되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떻게 표적이 표적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실상을 보아야만 표적이 표적으로 와닿아요 말씀이 강단에서 불방망이처럼 여러분의 자존심을 으깨고 박살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왜 여러분들이 이 겸손하지 않다 여러분들 교만하다 여러분들 이기적 이런 소리를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이유도 없고 들었을 때 어때요? 너나 잘해라 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비싼 밥 먹고 비싼 돈 내가면서 왜 듣기 싫은 말을 왜 들으면서 우리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진짜 실상을 본 자는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면 겸손하게 기도하라 그러는. 근데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게 대체 뭐야?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뻐하는 기도가 안 된대요. 근데 그 겸손한 기도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기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아, 하나님, 나, 저, 어, 이렇게, 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하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들 여러분, 그냥 그 자신이 종교적인 것을 잘 예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하니까 자신은 뭐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뻐하는 기도는 아니죠.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중립상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교만했고요. 지금도 교만합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고 회심이 벌어지고 늘 성화를 추구하는 우리가 중립상태가 돼서 그래서 어 이제는 이제는 좀 됐다 싶은 그런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될게 뭐냐면 아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리 포장해도 내 안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 정말 고개를 들수 없는 교만 덩어리구나 자기 과시로 어 포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적,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서 코람데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니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겸손하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할 때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버러지와 같은 내 안에 얼마나 가증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인정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겸손의 기도예요 그거 없이 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뻐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교리가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셋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근거를 말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음,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기도 아니에요 에, 정성, 열심 했더니 그 됐더라 어, 그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도록 그 아침밥 해먹고 그렇게 지극정성해서 어, 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찍 그 갔다 와서 부모가 밥 차리고 아이 깨워가지고 공부시켜서 간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기도응답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하니까 내가 말씀을 좀잘 읽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을 했으니까 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40일 하고 막 금식하고 떼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면서 하는 거죠 몸 상하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에 금식을 하면서, 예, 정말 금식은 예수를 먹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이그이 그, 이 간절한 그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 마치 금식이 기동답의 조건으로 거는 것은 아니죠. 어? 금식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기도 응답,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유일무이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어, 여기 셋째를 시작하면서 비록 우리는 응답 받을 자격이 없다는 소리예요. 응답 받을 자격,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죠. 왜왜 왜 그렇죠? 우리는 왜 기도의 응답 받을 자격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원칙, 기도의 법칙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마음을 다해서 죄와 비참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삼일치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에 맞게끔 기도해야 응답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요가 붙여서 아닌 줄을 알지만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 실상이에요. 죄의 부패와 오염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소원을 못 내려놓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더러운 재물이에요. 근데 그거, 그게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어야할 우리에게서의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응답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세요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다음 뭐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중보 그리스도의 기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소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 뜻이 아버지의 뜻에 이런 뜻입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끌고 올라가시죠 성령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대로 되도록 그 우리의 기도 속에서 중보해 주세요 히브리서 7장 가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소유하고 계시되 갈리지 않다. 이거 여전히 갖고 계시다. 소유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통하여 자기를 힘입어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요. 정욕으로 구하는 때도 있었고 부족해요. 그러나 이것이 응답되어지는 그리고 그 응답되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갖추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하고 겸손을 다 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야지 그래야만 응답되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탁 치는 매순간 우리의 염치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덩어리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앞에 뚫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그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대요 왜요? 예,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더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더 알아가는 만큼 내 뜻과 내 소원의 거짓됨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게 나의 기도를 성령의 탄식 속에서 예수님의 중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아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죄가 없으니까 아,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그 연습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배우지 못한 그런 천국신앙을 소망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기도 속에서 나는 성삼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룩함 속에 들어갔나 그 거룩함을 배우기 위하여 나는 아직 부족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확신 있으십니까? 이 기도의 확신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이 다 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기뻐 받으셨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하라? 117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마음을 닿아요.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닿아요.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십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확신을 가진 자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어, 기도하지 않는다 이꼴 하나님 믿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를 실제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는 기만하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저녁을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회개하십시다. 그런 우리의 거짓된 신앙, 말도 안 되는 그 껍데기로만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뭐하다? 예, 가증하다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만 붙잡고 교리만 붙잡고 어? 그렇게 신앙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어, 그리스도의 예, 참다운 예, 기도의 사람으로 예,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어, 그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반응이에요 그 반응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그동안 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적인 것에만 고민했지 실제로 기도를 안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겸손과 확신을 이미 가진 자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참다운 에덴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할주없소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저희 안에 두신 모든 것들 하나님 기도함으로 실제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서 참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겸손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우리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일이 이렇게 내려 가슴으로 내려오지 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우리 에덴의 권속들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은혜도하여 주옵소서 폭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선하신 뜻을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찬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 권면하는 장로님들 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성곤 장로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속히 회복받아서 성도들을 살피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로 잘 권면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속히 쾌에토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